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건축사의 양심선언, 내 집을 지으며 느낀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한때 양심선언이 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과오에 대해서 또 어떤 종교인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정치계, 종교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죠. 이는 피치 못할 사정에 처하여 저지르게 된 자신의 과오를 굳이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신을 내던지는 용기를 발휘 함으로써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이고 거창한 양심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양심에 꺼리낄만한 잘못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종교인 등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라도 이런 저런 모양으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특히 저는 오래전에 제가 살집을 직접 설계하고 건축하면서 느낀 이야기에 대해서 당시 모일간지에 기고한 바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매사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저희 이야기가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남의 일을 내일처럼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살다 보면 대체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하게 됩니다. 물건을 만들거나 장사를 하는 것도 병을 고쳐 주거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거창하게는 정치를 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모든 것이 다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건축 전문가인 저도 대체로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합니다 집이나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설계와 건축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 때때로 그러한 일들을 하다보면 이런 생각들이 자주 나는 것입니다. 건축 전문가로서 다른 사람들의 건축을 하였던 제가 저에게 맡겼던 그러한 일들을 과연 내일처럼 최선을 다하였던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자신들의 양심을 걸고 양심 선언을 하였던 사람들의 심정이 생각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의 비용 문제로 때로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더 솔직히는 내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경우가 있지는 않았는지 솔직히 그 건축이 저에게 관계되었던 일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제 건축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다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제가 수행한 건축이 나를 포함한 제 가족의 살 집이었다거나 나의 모든 재산이 걸려있는 일이었다면 과연 그런 식으로 일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직접 제 집을 설계하고 건축하면서 스스로 자문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이라고 하는 것인데 건축이란 아무리 건축 전문가가 설계와 시공을 하지만 그 건물은 사용하는 사람들과 건축주의 것이고 또그 건물의 이웃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건축은 건축주나 사용자 그리고 건물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건축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건축 전문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설계자 등 건축 전문가는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휘해서 설계와 시공을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건축활동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었고 또 그들의 입장을 얼마나 고려하는 자세로 임했었던가 라는 것인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이를 얼마나 생각하고 연구하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시공자의 성실함과 꼼꼼함이 건물의 수명이나 품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건축주에게는 일생일대의 건축이거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는 사업이었을 텐데 나는 내가 늘 수행하는 업무 중에 하나로만 여겼으므로 최선을 다한다 하였지만 일상적인 생각과 자세로 그리고 자신만의 지식과 고집으로 나만의 건축을 한 것은 아니었던가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과 품질에는 상응하는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기도 하고 모든 일을 하나같이 최선을 다하기란 쉽지는 않고 이는 솔직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저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완벽하게 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자유해 볼 때도 있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역지사지 모든 일에는 각자의 입장이 있기 마련인데 살다보면 늘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아이를 길러보니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건축만을 맡아 해오던 제가 입장이 바뀌어 그동안 서너 차례 제 집을 설계하고 건축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직접 건축주가 되어서 제건축을 하다보니 자세가 달라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로소 건축주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축을 잘 모르는 일반 건축주들은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는 때로는 상식적이지 못한 요구를 하거나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는 건축을 잘 모르고 경험이 없다 보니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 전문가라는 제가 막상 제 집을 짓는 건축주가 되고 보니 저도 일반 건축주 못지않은 이러저러한 염려가 많았고 또 여러모로 어려움까지 겪기도 했었는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 건축주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그때 새삼스럽게 건축주들의 입장에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제 집을 지으면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사용자가 되어보면서 각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었는데 특히 의뢰하는 사람들인 일반 건축주나 사용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역지사지를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다음은 네 번째로 네타시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누구 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량식품 사고나 노사문제, 전문직 단체들의 집단이기주의, 특히 최근에는 정치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도 정치나 사회문제 등으로 의견이 달라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이로 인한 낭비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소비자가 되어 그 음식을 자신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노사 양측이 서로 입장에서 서보고 전문가들도 고객들을 생각하며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살만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이나 전문가, 심지어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의 파업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국민들을 생각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 하고, 또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변들을 하지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순전히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럴까요? 그들이 정말 그들의 고객이고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이제는 다 알게 되었죠. 그들은 자신들만의 입장에 서서 국민들의 건강과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동까지 불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 어느 종교단체에서 네타시오라는 캠페인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지고 있는 분열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에 앞서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진지하게 반성해보고 공개적인 양심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자세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사회는 보다 더 성숙되고 한 단계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까지 건축사의 양심선은내 집을 지으해 느낀 일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남의 일을 내일처럼 또두 번째로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세 번째로는 역지사지 네 번째로는 내타시오라는 데까지 제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거창하게 양심선언이라는 주제넘은 이야기까지 하게 된것 같고 또 어떤 의미로는 상당히 민감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염려도 됩니다 제가 뭐 종교인도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만능인 사람도 아니며 슈퍼맨도 아니어서 실수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은데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또설계를 하다보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가 있고 여러가지 안들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안들은 각각 장단점들이 있고 또 건축이란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주관성이 강해서 더욱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일을 하다보면 마치 그 집이 내집 같다는 생각과 함께 저라면 이렇게 지을텐데 라는 애착이 가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사실 최종적인 선택은 그 건물의 주인인 건축주의 몫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로서는 최대한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제공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욱이 건축이란 엄청난 자금과 기간도 많이 소요되며 한번 건축된 건물은 그 자리에 오랫동안 남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며 사용되다 보니 다른 어느 일보다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으로 요즘 이러저러한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 그동안 제 집을 수차례 짓던 때가 떠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특별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며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등 있으시면 선불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한 건축 전문가로서 또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동안 제가 만든 건축이나 재테크에 관련된 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으며 또 화면 왼쪽로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